검사를 받고 집에 가서 해아나왜맞았어 진짜 아아 진짜 밖에 안 나가고 1년 반 정도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달에대중교통비가 3천 원 정도가 나왔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2월 이후로 한 달에 정말 한두 번 밖에 지인 모임이 안 나간 거 알아요? 한두달 정도 동안 제가 출근 말고 밖에 놀러 나간 거는 두세 번 되려나? 오오오. 음. 나 지금 면역만 먹으려고, 비타민 마시고 마시 뭐막 그러고 있어. 아, 나 근데 진짜 어떡하지? 음. 안 가. 뭐? 어? 어딜 왜또안 가? 너또 스케줄 짜려고? 괜찮으니까내번 남은 번 공유해줄게. 이리 먹고 있니. 네. <웃음> 어, 저.. SKT요. 아, 3차가 1월 14일이고요. 2차가.. 전시만요저 일요일에 목이 살짝 당기긴 했는데 그때는 아픈 건 하나도 없었고요. 월요일에 이제 목이 살짝 아픈 느낌이 좀 들어서 따뜻한 물좀 마셨는데, 화요일에 일어났던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어요. 네. 네. 친구 3명이 더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지금 검사 받으라고 해놨어요. 네, 수고하세요. 이제 언박싱을 제대로 해봅시다. 쇠도 끼고는 지금은 많이 보이네. 아세트 아미노펜. 종합감기약. 체온계. 산소 어쩌고인 것 같아요. 소독약인 것 같고, 얘는. 손소독제예요.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. 체온부터 재자. 응? 응. 응. 혀에다가 넣는 건데? 응. 열이 조금 있긴 있네. 36.8이에요. 계속 사 가족들이 나가서 드디어 씻고 올수 있어요 뭐 진짜 <웃음> 아직까지는 이렇게 목 감기 증상만 있는데 계속 후기를 찾다 보니까 막 3,4일 이차도 미각 후각이 일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이에요. 혼자 남았으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면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.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. 미열이 살짝 있어서 조금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거 앰플앤 패드인데 이렇게 귀여운 모양이거든요. 의미 없다. 아니야.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.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가지고 헤어라인을 한번 까보겠습니다. 아잘 모르겠네? 이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깠을 때는 좀 내려온 것 같긴 하거든요? 여기 이렇게 좀푹 파여있던 오른쪽 부분에 틈새가? 이렇게 까면 은또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어때요? 잔머리가 자라나고 있어요? 젠소에서 나온 이 헤어 영양제를 바르고 있거든요. 이렇게 조금 더 바르기 쉬운 타입이라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건데 다시 헤어용이랑 속눈썹용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쓸게요. 그리고 속눈썹도 지금 그때 겟레디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 기준 오른쪽 속눈썹이 막 뭉탱이로 뽑혀가지고 여기가 숱도 지금 쪘고 길이도 완전 짧은 거 보이시죠? 근데 이게 좀 잘한 거예요. 그때 제가 잼소로 다시 갈아탄다그랬잖아요 일주일 격리하는 동안 꾸준히 발라보겠습니다. 부작용 관련된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부작용을 진짜 안 겪은 편이어서 제가 열심히 발라보고 또 후기를 남겨볼게요. 얘는 조금 더 듬뿍듬뿍 듬뿍 발라줘도 되겠죠? 헤이네이처 hey, 어성초 앰플로 진정진정 진정. 세컨디자인 립 마스크 위에다가 이렇게 물수건을 걸어놨어요. 너무 건조할까 봐, 더안 좋아질까 봐. 어, 여기 있는 물다 마시겠네. 나는 잘 먹을 거야, 걱정 마. 아, 나 확진자 되겠네. 어? 확진자 되겠어. 아, 어, 기운네. 음, 음. 확진 이를차 안녕. 여보세요. 아, 예, 고객님. 안녕하세요. 여기. 여보세요. 네, 강남구 보건소 방영팀입니다. 아네 안녕하세요. 알겠습니다. 치료 잘하세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강남대구로 제색관리팀. 저 인후통이랑 기침이요. 인후통 네. 기침이요?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이거는 다 놓고 갔구나. 어린 아이의 낙서 지나지 않는다. <웃음> 너랑 같이 가고 싶어? 저거부터 강제한 학생 주세요. <웃음> 그림에 담긴 너의 생각이라던가. 뭐. <웃음> 여보세요 네, 기데 혹시.. 번째 퀴. 오 바로 보내주셨어요. 한 툼. 일, 이, 3일각그 하시. 코프시럽 뮤텐 캡슐 오디 오디랜정. <웃음> 우리나라 좋네. 오늘 마지막 인터뷰 진행할게요. 진... 아이고. 아이고. 뽑아먹을 수 있는 거다 뽑아먹을 거야. 어. 그러니까 나는 자석자 뱉은 거품대 가안고로데 약은 먹어야 돼서 그냥 간식으로 a v 려고요 write ten. If y 할때 take up the day, you g 해 y o 게 come to the day, y o 이렇게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잘버틸수 있는 것 같아 나잘 맞는 것같아도 하고 뭐, 말랭이 해 먹기 좋은거아요있어데기이있다어요 네개 네 준비했고요. 이 귤은 뭐지? 아 어, 해외여행과 같은 느낌을 낼수 있는 망고 젤리. 망고 젤리 육 개입니다. 네 <웃음> 그리고 저 위에는 저희 와 모를 게 많아. 그 준비했어요. 고급스러운 맛이에요. 아빠 <목소리도> 진짜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입심도 좀 덜한 것 같고 목 아픈 것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져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어요. 향후 후각 미각 이거는 지금 뭘 맡아봐야 되지? 음잘나잘나 잘 나.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맨날 쉬고 싶다 쉬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쉬게 되네? 아 홀드들이렇 지금까지가 너무, 너무 진짜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아요. 기억이. 근데 그런 거 조금 머리로 많이 아니라 마음 깊이 아, 그렇지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눈이 <목소리> 막뜨 <목소리> <막> 들리면 <목소리> 되는 거야. 아, 괜나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네. 아는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매직입니다. 청편지? 편지 여기를 갖고 온사들 선생님을 마음을 담아서 여보세요? 어, 잠시만요. 35.5도고요. 입박은 아. 73이고 산소포화도는 97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푹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 벌써 5시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목도 어제보다 훨씬 안 아프고 역시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제 해야 할 일을 조금 해볼까? 방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가 뭘가 있을까 하다가 초밥을 시켰습니다.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듣기 싫으시려나? 이럴수가.. 오늘이 아니구나.. 또 자야겠다.. 어떡하지? 무서운데? 무서운데? 그러냐? 야 씨발 놈아! 그래놓고 전화 까먹 얘기하고. 근데 하루 동안 뭐 어디 갔다가 뭐 다쳐가지고 학교로 돌아온 걸 수도 있잖아. 어, 야, 진짠가 봐. 근뭐 하는 거 있어? 선생님, <놀람> 아니 아, 선생님. 아니, 대칭하자. 병원 보내면 안됩니다 예? 아니 네. 선생님, 이제 무슨 얘기 하신 거야? 이거 뭐시라고요? 아, 살면 아, <놀람> 아, 아, <놀람> 음. 음, 다 오늘 영상을 올려야 될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빨리 하고, 영상 올리고 더 즐기려고요. 올렸습니다, 영상.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는데?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처리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은 거 처리해야 돼요. 헬스트라 레이시카 크림. 레드 블레미쉬 딥 수딩 마스크 해줄게요.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이게 왜 났을까요?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가 봐요. 창문을 열어놨는데 따뜻한 느낌이에요 벌써 봄인가? w 내일도 또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7시 반또밥 <웃음> 먹고 지금까지 잤어요. 아니, 고새 너무 포동포동해진 거 아니야? 답글을 못 달아준 어제 영상 답글들을 달아주고 편집도 조금 하고 그럼 또잘 시간 되겠지 뭐. <웃음> 오늘은 s 먹고 끝1 i 시간 정도 후면 c r 는격 i 해 e s a n 아 이거나 찍을걸. 방금 믹순콩 에센스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묵혀뒀던 피지들을 제거했거든요. 근데 진짜 화이트 헤드들이 이렇게 롤링을 했더니 이렇게 알갱이들이 보일 정도로 빠져나왔는데 아 그거를 찍었어야 됐는데 아깝군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타이트닝을 하고 더 말끔하게 뽑으려고 S&P 클린 포어 클리어 패치 요거 해줄 거예요. 격리 해제 사실 그냥 집콕 생활이랑 별다를 게 없었지만 그래도 격리 해제라니 마음이 좋네요 이제 저는 이방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옆으로 치워놓고 이불 빨래하고 옷 입은 것들 빨래하고 뭐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날까봐 밖에 다 꺼내놨는데, 뭐 먹은 거 남긴 건 하나도 없고, 고구마랑 귤껍질만 있어요. <웃음>